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오늘은요. 엉덩이 근육강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서 손으로 이마를 가볍게 받쳐주세요. 배로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주세요. 앞쪽에 발등, 정강이 허벅지 앞면을 바닥으로 지그시 내리시고 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견갑골은 조금 더 귀에서 멀어지게 내려줍니다. 내쉬면서 배와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안쪽으로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유지하시고 들이쉴 때는 서서히 힘을 풀어주세요. 내쉬면서 다시 엉덩이 근육 천천히 안쪽으로 힘을 모으고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오른 다리를 들어봅니다. 오른쪽 발끝 뒤를 향해서 조금 더 길어지게 왼쪽 허벅지 라인은 바닥으로 지그시 내려주세요. 아래로 오른다리 내려옵니다. 내쉬고 복부 당기고 엉덩이 조여주세요. 둘 숨에 왼다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허벅지 라인 내리시고요. 왼쪽 발끝 뒤로 멀리 뻗으면서 3초 유지 하나 둘셋 아래로 내려옵니다. 호흡 고르고 엉덩이와 복부 안으로 조여 주시고요 치골을 바닥으로 조금 더 내려놓습니다 들 숨에 오른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왼쪽 허벅지 라인 바닥으로 더 깊이 내려주세요 네. 허리보다는 엉덩이 힘에 집중하시고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숨 한번 고르고 날숨에 배 당기고 엉덩이 근육 조여주세요. 치골 내리고 들숨에 왼쪽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네, 엉덩이 라인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집중하면서 오른쪽 앞쪽 허벅지 면에 바닥 더 내려주세요. 오른쪽 앞쪽 허벅지를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왼 다리 아래로 내려옵니다. 조금 고르시고요. 네, 이제 오른쪽 무릎을 굽혀 보겠습니다. 양쪽 앞쪽 허벅지면 바닥으로 더 내려주세요. 엉덩이 에힘 들어갈 수 있도록 치골 바닥으로 더 내려주시고 양쪽 무릎 간격이 골반보다더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리고 들숨 오른쪽 무릎 위로 올라옵니다. 계속 엉덩이 근육의 힘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은 오른쪽의 햄스트링도 강화됩니다. 네, 또 숨을 고르고요. 이제 왼쪽 무릎 굽혀 보겠습니다. 앞쪽 허벅지 라인 먼저 바닥에 내리고 엉덩이 근육에 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숨에 천천히 왼쪽 무릎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허벅지 라인은 계속 바닥으로 눌러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잠시 고개 옆으로 돌려서 호흡하시고요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오래 하고 난 뒤에 목을 잠시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목을 돌리시고요. 가운데로 머리 돌아오세요. 엄지하고 집게 손가락을 붙여서 안쪽에 삼각형 모양 만들어 주시고요. 턱을 그 안쪽에 살짝 대 보겠습니다. 발끝 당기고 뒤꿈치는 위로 발가락은 무릎 쪽으로 내려주세요.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와 똑같이 엄지 발가락과 안쪽 뒤꿈치 마주 밀어줍니다. 엉덩이 힘 들어간 상태 엉덩이 전체적으로 단단한 상태 유지하면서 들 숨에 양쪽 무릎 위로 올라갑니다. 양쪽 어깨 위로 솟아오르지 않게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발을 잘 밀어 주실수록 엉덩이 균형의 힘은 더 강하게 강화됩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복부 당기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다시 발 안쪽 라인을 밀어주고 두숨의 위로 올라갑니다. 엉덩이 근육의 힘이 집중될 수 있도록 안쪽 발을 계속 민 상태 유지해 주세요. 허벅지 뒷면에 햄스윙이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양손 가슴 옆으로 짚어주시고요. 발등 앞쪽 허벅지면 누르세요. 엉덩이 근육의 힘 계속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어깨를 내리면서 들숨에 천천히 등을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턱은 안으로 가볍게 당겨주세요. 어깨가 밀려 올라가고 머리가 앞쪽으로 가는 형태 되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턱을 당겨서 정수리는 위를 향해서 내쉬면서 복부를 당겨주시고 골반은 천천히 뒤로 이마를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발등과 손 바닥으로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네, 등을 충분히 릴렉스 해주시고 천천히 엉덩이 근육이 스트레칭된 상태에서 뒤로 엉덩이 내려갑니다. 등허리라인 편안한 상태 유지하시고요. 천천히 손을 발쪽으로 가까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깨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 목을 한 번씩 옆으로 돌려줍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상체 위로 올라오시고요. 발등으로 바닥을 지그시 한번더 눌러줍니다. 골반이 안정되고 척추 위로 세워진 상태에 느껴 보시고 이제 자리에 엉덩이를 대고 발은 앞쪽으로 편안한 수카아산으로 앉아 보겠습니다. 골반은 바닥에 안정이 되고요. 허리와 등 라인은 조금 더 위로 곧게 세워진 상태에 편안하게 호흡 고르시고요. 손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오늘 수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